원래 멀찍이 보면 더잘 보이는 법이요. <Ż CP> 알고 <Nossa> 어아 <오. educading Poke> 근데 술사 되게 쉽네. 이게 손님이 타도 이기네 술사는 천체만 아니면 되는 거 같아 천체만 아니면 진짜 드레이버 선수는 천체만 변하고이 라인업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드레이버 선수도 천체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천체만 아니면 되네 쌍성 원래 기뢰 흑마는 전사전 원툴 덱이었어 원래 전사 패치전에 기뢰 흑마 기억나세요? 그럼 뭐 다다음 턴에 하면 되지 그죠? 그럼 다다음 턴에 하면 되니까 오주 마트 트면 1,2,3,4,5 you 야한 팀만 봐주라. 야한 팀만 봐주라. 한 팀만 봐주라. 한 팀만 봐주라. 한만봐라봐라봐라야한만 봐주면 되냐? 한 팀만 봐주면 되냐? 한 팀만 한 팀만 한 팀만 한 팀만 한팀한데로 간다 같가 어어어 어어 아, 어, 피지컬 때문안 됐어. 피지컬 빨면안 됐어요. 종말이 어, 가는 거다고요 어, 저흰 좋죠. 아유, 어, 정말이 다가온다고요? 아유, 어, 정말이 얼마나 나와서 세요 이거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웃음> <웃음>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이렇게 <웃음> 끝. 끝난게